오늘은 시편으로 보는 복음, 첫 번째 시간, 창조의 시간입니다. 시편이라는 명칭을 보면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테릴림으로 찬양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시민역보는 프리모이, 그러니까 현악기로 하는 연주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도 이 70인 역본을 따라서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 시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의 구약 성경인데요. 세 가지로 이 구약을 구분하고 있는데 모세가 받아 적은 율법, 모세 오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서 그러니까 어느비임 이라고 하는데요 나비라는 선지자에서 파싱드 멜로이 히브리어로는 이 선지서의 글 그러니까 선지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들로 번역되는 케투빔인데요 캐투빔, 이 책들에 속하는 1편잠언 6기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1편은 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으로 간주되었었는데 어, 누가복은 24장 4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한 구약의 성경에서도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치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직접 시편을 자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을 대표로 언급하셨을까요 시편 안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이잠언을 삶의 교훈의 말씀으로 그리고 시편을 구약 시대의 그 인물들의 어한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편에서도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구속, 성령 심판까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들이 모두 들어있고요. 이 복음의 비밀들이 다한 구절 한 구절 찬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사실 10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10편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0편 기자가 찬양하는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약의 책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의 구절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신약의 여기저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기자들의 증언을 볼때복음서가 형성되기 이전 시대에 모세의 우경이나 예언서와 더불어서 시편도 하나의 정경으로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10편은 크게 5권으로 분류되어져 있는데요. 자, 어, 1권은 이제 1편부터 10편은 이제, 어,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크게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이각 권의 마지막이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렇게 이런 문구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미드라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다섯 권의 그 법들을 준 것처럼 다윗은 다섯 권의 시편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모두 어, 다윗이 쓴 것은 아니고요 이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73편 솔로몬이 두편 아사비 열두 편 고라가 열편 모세가 한편 해만이 할편 그리고 에단이 한편을 지었고 나머지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다양한 만큼 기록 시기도 아주 폭넓어서요. 주전 15세기경 모세가 쓴어 90편이 가장 먼저 이 시편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은 주전 6세기 이전에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인 그 137편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0편의 어, 다섯 부분은 마치 율법서 다섯 권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의 주제와 아주 유사하고요. 인간의 창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과 유사해서 구원과 구속의 내용이 가득 차 있고 세 번째는 레위기의 주제와 비슷해서 예배와 성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네 번째 사건은그민수기의 주제와 또 유사한데요. 광야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순례자의 삶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명기의 주제와 비슷해서 말씀과 찬양이 그 내용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을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기도 그리고 찬양이 만나는 어 히브르타, 그러니까 이 히브르타라는 말은 <웃음> 죄송합니다 친구 벗 어떤 만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구와의 대화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어이 10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서 하나인 그 자연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드립니다 자 10편 여러 곳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 먼저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에서 하늘은 헤븐스, 역시 복수형으로 이렇게 베풀어 두신다 라는 단어는 쿤으로 세우다 일으키다, 하나님이 창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하늘들을 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 구절에서 보니, 보니에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consi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고 또알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들과 별들을 생각해 보면, consider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 과학자들 중에서요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 가운데서 이 무신론자가 절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1분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질서대로 움직이는 그 우주의 모습을 보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놀라운 우주 만물을 33장 6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그 만상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군상으로 그리고 킹 제임스 흠 번역에서는 하늘의 모든 군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66편 3 3절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고요 18편 9절 하늘의 모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8편 어 구절을 보면 하늘을 들이 드리, 들우시다의 들이우다는 영어로 히 바로 그러니까 구부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히브리 원어 역시 펼치다, 확장하다. 구부리다는 뜻을 가진 나타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하늘의 모양이 둥근 도매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78편 23절 하늘 위에 궁창에게 명령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우리는 볼수 없지만 어떤 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48편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다. 하늘 위에 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현대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위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조과학자들은 또 하늘 위의 물들은 어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있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이 하늘의 창, 하늘의 문을 통해서 모두 홍수로 쏟아져서 지금 궁창 위에 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창조과학학자들이 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았던 다윗은 하늘 위에는 하늘이 또 있고 하늘 위에는 또 물들이 있다고 이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10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0편 기자는 땅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땅을 지으실 때 104편 기초를 놓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과학은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하고 있고 자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6기 2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땅을 북쪽 허공에 펼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땅의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지 상세기와 시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신 후에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인 그 솔로몬은 땅을 바다 위와 강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기초가 물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성경대로 따라가 보면 땅은 기초, 기둥, 그러니까 물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평평한 모습이고 해와 달, 별들이 궁창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궁창 위에, 그리고 궁창 위는 물로 가득하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드러난 바다와 땅 아래는 음부, 그리고 또 끝을 알수 없는 무적의 기품이 있다는 거죠. 자 창문도 있고요. 해, 달, 별이 이렇게 궁창 안에 있죠. 자, 현재 세상에서 가르치는 과학에서는 그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태양이 아닌 이 땅이 중심이고 하늘의 장막, 돔모양의 그런 경관 궁창 안에 이렇게 해와 달, 별이 있어서 자신들의 그 순환해로 운행 경로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비추면서 운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편, 19편 어, 6절이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해가 운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전도서 역시 동일하게 어, 해가 뜨고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이에요. 자, 그러면 땅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고 복음 보면 환란 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편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 하늘들과 궁창 그리고 해와 달, 별 이렇게 어, 부분적으로 보았는데요. 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10편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10편 중에서 19편과 8편 그리고 104편을 통해서 좀더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이는 창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이는 창조물과 보이지 않는 창조물로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10편 19편은 어,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을 너무나 잘 나타낸 그런 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하늘은 원문이 하사마임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이 하늘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의 하늘과 동일하게 히브리어 하사마임이 사용돼서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 하늘 위의 하늘들까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하늘들까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궁창은 역시 우리가 종 전에 본 것처럼 라키아 라는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역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궁창도 히브리어 라키아 라는 단수 명사가 사용되어 집니다. 10편 19편 1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볼수 없는 하늘들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수 있는 하늘인 저 궁창이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9편 어, 19, 19편 2절에서 6절의 말씀도 창세기 1장과 잘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는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프셨던 단어는 두다 놓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의 완료형이고요. 장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거하는 장소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며 비추고 계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세워서 해와 달 그리고 강명체의 운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해가 떠서 지는 낮과 밤을 해가 뜨는 것을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창세 이후에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의 때까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해의 달을 숭배했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기쁨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10편, 19편 1절에서 6절이 모두, 모든 두모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의 손들과 자기의 계시하심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신데요. 7절에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소생시키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로 돌이키게 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이런 증거들을 어리석은 사람 이런 증거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어 어리석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은 그것이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10편, 8편도 8편도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그 자신을 개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신데요 제가 이렇게 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어, 10편을 창조의 관점으로 다시 배열한다면 저는 아마도 이 10편, 8편을 어, 제 1편으로 배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의그 하나님의 창조로 성경이 시작되었 시작되었듯이 시편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찬양하고 있고요. 이어서 시편 어 5절이죠. 8편 5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험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또 다스리게 하시고요.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하게 영화와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실제 창세기는 아담이 아담을 지으실 때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한번 봐보세요.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야좀 여기만 코만 조금 높았으면 연예인처럼 TV에 나오는 어떤 멋진 사람들처럼 눈이 좀더 크고 좀 얼굴이 조금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No.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해서 그 관계를 뒤바꿔버린 것이 바로 타락이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런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 회복을 체험함으로써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다에서요. 선원이 그 자신의 위치를 알때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그 태양의 고도를 측정한다고 해요. 이 바다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때 자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위치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8편의 기자는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의 정상적인 위치에 우리가 돌아오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신 말씀으로 인생은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무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해와 달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돌을 깎아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물을 섬깁니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자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어? 그리고 쓰라고 주신 그 돈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스리라고 하신 그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지어 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10편 104편에서는 인간이 보기만 해도 진리는 너무나 거대하고 강한 그더, 그런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계의 천사도 역시 창조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말라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엔젤로스,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또 저, 메신저 전자, 전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어, 천사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어, 신약에서는 뭐 천군 별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 또그 다니엘에서 순찰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욕기 1장 6절과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들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 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10편 104편 4절을 보면은 바람을 자기 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성경에서는 그가 영으로 천사들을 만드셨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고 또 골로새서를 보면 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있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미국의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갔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거대하고 깎아놓은 듯한 바위와 그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그 광경에 무척이나 이제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편 104편의 그 시인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정말 광대하심을 지금 이, 어,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은 이 10편 기자에게 있어서 어떤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104편 1절에서 6절이 창세기 1장 첫째와 둘째 날의 창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은 빛의, 빛을 옷으로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빛으로 시작이 되죠. 이 빛은 어,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이, 빛이 이제 태양과 달과 같은 그런 발광체가 아닌 다른 빛이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육기를 나눌 때 어떤 다른 빛으로 이 야고보서 1장 1 7절 말씀 말씀처럼 빛들의 아버지신 3의 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으로 비춰 어둠과 빛을 나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첫째 날이죠. 그리고 창세기, 아니, 10편 이제 2절에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라키아, 그러니까 아주 망치로 두드려서 넓게 퍼서 불룩한 아치형을 만든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궁창하늘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시편과 동일하게 휘장, 차일같이 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물에 누각을 만드시고 구름으로 왕의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과 불타는 불을 천사로 쓰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람은 히브로, 히브리어로 루하우 그러니까 어, 영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신으로 번역된 말라크는 천사예요. 그리고 또 불꽃은 에쉬 레하트라는 히브리어로 불타는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은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와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루하우 그러니까 영호흡 생기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돼서 이게 천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천사의 창조가 크게 인간 창조 그러니까 둘째 날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와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를 나타내는 그냥 주제어다라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개요화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욥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어떤 시간의 순서로 말씀된 것이라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의 타락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시편을 보게 되면 1편 104편의 이 시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10편 104편 1절에서 6절까지는 물론 창세기 그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아닌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천지 창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땅의 기초를 노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분명히 뭐 아니다 천사가 천지창조 인간의 그 천지 그 인간의 창조 과정 둘째 날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째날 만들어주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어,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태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봐보세요.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레시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처음과 시, 처음 그러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 6절에서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를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여기 6절에 깊은 바다는 히브리 원어 태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태움이라는 단어는 기품을 의미하죠. 자, 이, 이, 어, 여러분, 이 기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땅이 창조되었으나 아직은 기품, 바다의 기품에 덮여 있었던 데는 창세기 2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0편 104편 1절에서 6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와 천사의 타락 이후 그리고 혼돈과 공허한 땅이 마치 옷으로 덮은 것 같이 바다로 이렇게 이 땅을 덮어두셨다. 아직 산과 육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104편의 그 10편 기자는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대는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키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자들, 천사들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시에는요, 물질로 지음받은 궁창,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해와 달, 별들은 고대의 그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많은 나라의 그 왕들이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죽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로 숭배되었지만요,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군대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묘 막측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 7절에서 14절은 땅에 있는 천하 만물을 향해 이 시인이 외치고 있는데요. 지상의 피조물인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산과 들, 그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고 여우와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나 비천한 자나 남녀 노소를 불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찬양 드리니 마땅하다는 라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지금 10편 기자가 13편의 13절에 노래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임무를 제도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범죄가 바로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는 이 교만 때문에 생겼는데요. 지금 10편 148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뿔을 높으셨으므로 이스라엘 그 자손의 찬양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뿔을 높였다라는 말은 그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주가 찬양받음이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이 목적이, 구속하신 그 목적이 그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이 10편 148편의 그 10편 기자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명령하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성취함으로써요. 죄로 이렇게 타락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회복시켜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10편 140, 어... 8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할렐루, 그러니까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이 할랄, 그러니까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 라는 단어와 루, 루는 이제는 너희를 의미하고요. 맨 끝에 붙인 이 야는 야우, 그러니까 야회의 어떤 출각형 단어로서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어떤 명령의 말씀이고 찬양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만큼 쓰여졌을까요? 구약상경이 모두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모두 66권으로 된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아주 많이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어, 생각되어 질수 있지만 실제로는 딱두 권에서만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시편과 신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입니다 10편에서는 104편부터 150편에 걸쳐서 총 23번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요한 게시록에서는 오직 19장에서 총 4번 할렐루야가 쓰여져서 모두 27번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성경 어디에를 찾아봐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럼 잠시 전에 본이 10편 148편의 기자는 이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 찬양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할렐루야 찬양 이,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는데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50편 6절에서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결코 무의미하게 외치지 마세요. 지금 이 10편 기자는요. 이 할렐루야라고 무의미하게 말하지 말고 바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열매하면서, 열거하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사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영광된 존재로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요. 그저 당면한 그냥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인생 성공했다. 그럼 인생 제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시편의 기자들은요.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떴다가 해가 떴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면요 하루가 정확하게 지나갑니다 또 밤에 그러면 달이 뜨죠 달도 또 가득 채워졌다가 기울면서 정확하게 한 달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물며 드래핀 식물들을 바라보면 철을 따라 싹을 돕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할렐루야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게시록 19장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네번 등장합니다. 19장에는 2일 후 그러니까 2일은 이, 이, 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열불 짐승과 음료의 심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과 종기 찬양을 올려드리는 허다한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합당한 삶으로 추수된 알고기고요. 요에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 그러니까 아마게뚜 전쟁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을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 순간까지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친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맨 끝자 이 야가 하나님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며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그때 주여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성도의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탕과 음료, 세상의 수많은 주님의 대적자들이 그토록 스스로 얻고자 했던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그 권세를 주님의 신부됨으로써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돈과 혼합의 때이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곧 진짜 계시록 속에 짐승의 때가 올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사고팔 수 없는 때 아니 그 전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대한민국에서도 또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만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오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감옥에 가고 여러분은 핏값으로 대신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이겨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의 생명조차 내어드리는 그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죽음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결코 준비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삶으로 할렐루야라는 그 외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악을 이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렐루야의 삶으로 고난 앞에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승리하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